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피터스 벤디드 스킨커와 짜잔 레드사이드 스킨커 샌드피쉬 도마뱀이 살고 있는 사육장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친구들은 오늘 오 지금 식사시간이네요. 보시면 이렇게 미어을 아주아주 맛있게 잡아먹고 있죠? 먹고 있는 모습을 잠깐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몸으로 덮고 다른 친구들을 먹고, 먹고 있네요. 그래도 야근야근 잘 줘먹네요. 이 샌드피쉬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동안 여기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친구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네요. 한번 데리고 한번 와볼게요. 문지 스이크는보죠 크기 차이가 엄청나죠? 모양도 비슷하고 스킨도 비슷하지만 엄연이 다른 종이랑 봅니다이 아, 친구도 이어물좀 먹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는 이제 막 잠에서 뛰어나서 아직도 먹지 않네. 잘 먹죠. 오케이. 오늘은 샌드피쉬 도마밴드의 먹방을 보았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